Hi guys, they're here in Korea. Kumasabi is all the r a g s these days. I'm sure you're gonna be obsessed with her performance. You must see how much she is w o r r i n g in this video. Trust me, it's really cool. Anyway, welcome to my channel. Today, like Kumasabi, I wanted to know a Taiwanese drama in this season. Oh my m o d Day, like talking, tongue, so,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제 의상 보고 눈치채셨나요? 중드 대두 덕후라면 아셔야 할 오늘의 드라마는 대만의 서트에 대박 히트친 상견니샹젠니입니다 제가 원래 뷰티 유튜버가 아니라서 얼굴은 어떻게 이렇게 챙겨 먹었으니까 뭐 바꿀 수는 없고요 의상이라도 좀 맞춰봤는데 어때 좀 비슷한가요? 네 오늘은 제 인생 대만 드라마 상견니 줄거리를 짧게 소개해 드리고 관전 포인트와 왜 추천하는지 이유 다섯 가지 그 다음 여러분이 상견니에 대해 모르셨던 비밀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발 이라만안 보고 즐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IT 어플 개발 회사 직원 27살 광유쉔은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친구 왕첸샹을 불의사고로 떠나보냅니다 첫일류화은 저도 따라서 눈물을 막 줄줄 흘렸었는데요 남친이 죽은 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친구를잊지 못합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러다 광유쉔은 회사에서 개발한 지구상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주는 어플을 하나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시고 자기와 똑같이 생긴 모르는 여자 옆에 왠걸? 죽은 남친 왕첸샹이 있어요 이때는 1998년도로 자기가 6살 때 인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시 나랑 바람핀 거아요이 남자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여자는 나랑 똑같이 생겼어도 너무 똑같이 생겼어 어 그리고 제 옷이랑도 똑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카세트로 한 노래를 듣다 잠든 광유쉔은 1998년 병실에 누워있는 고산 전윈루로 깨어나서 어 눈앞에서 왕취현샹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친구는 사실 왕취현샹은 아니고 리즈웨이라는 친구인데요 그렇게 사건이 전개됩니다 네 간략한 줄거리는 여기까지고요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집딩여주 고딩여주라고 할게요 네 1998년도에 17살인 고딩여주는 2019년이면 38살이죠 그런데 지금 집딩여주는 27살입니다 그럼 동시대에 둘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타임슬립 드라마데 이 부분은 드라마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를 추천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 짬뽕된 장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으로 재미있는 탄탄한 각본 인터넷 소설에 한창 빠져있던 급식시절 귀현이 늑대육 안보고요 청몽채와막 관계자 외출입금지 워너비콤플렉스 괴상망측패밀리 꽃샘간지교복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어쨌든 이런 반전 있는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청몽채 소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펜카페 가입하자 <목소리> 저처럼 타임슬립, 초능력, 환생, 이중인격, 기억상실 좋아하시는 분들 이 드라마는 개연성과 반전이 서로 역력 싸움하는 드라마거든요 받고 청춘물 좋아하시는 분들 대만 급식 감상 진하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싹다 양념쳐서 집어넣은 이 드라마 강추드려요 2번 느-든 배우들 비주얼 중요하죠? 저는 이 드라마를 남주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제 친구가 폭풍 연의 가족전 아 이것도 리뷰를 찍을까 싶어요 폭풍 연의 가족전을 소개해줘서 보게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둘째 남자친구 바람둥이 오빠가 너무 귀엽고 하잖아요 입꼬리가 완전 매력적인데 부러워서 잠시만요 <웃음> 입꼬리 같나? 약간 아, 입이 이렇게 절대 희화이거에 <웃음> 없어요 시광아님 <웃음> 입술 선을 좀 살려볼게요 <웃음> 조커야? 여기 간제비 같아? <웃음> 여러분 저 뷰티 유튜버는 못하겠네요 이 남주분 이름은 슈꽝한이고 대만 친구가 이 남주가 샹지이니에 나온다고 해서 저도 보게 됐습니다 대학생 역할도 잘 어울리고 교보기분 모습도 너무 풋풋한데 무려 90년생이에요 저보다 여섯 살이 많아요 <웃음>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여섯 살 차이십니다 어쩌라고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죠? 한국에서는 네살 차이는 궁극기 안 본다고 해요 어쩌라고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죠? 그리고 서브남주 모준주의님은 한국의 박서준씨를 닮았다고 유명해요 사실 저는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별마당 도서관 사진을 보시면 정말 언뜻언뜻 언뜻 모습이 닮았더라고요 <웃음> 드라마 안에서 웃는 모습도 청량 그죠 그리고 여자주인공 커제이엔 님도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대만에서 정말 인기 많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커제이엔 님도 30대이신데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10대 학생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기도 끝장나게 잘해주세요. 나 진짜 다중인격인 줄 알았잖아. 3. 영상미 오짐. 진짜 세트는 거 너무 예쁘고. 학교 차르르 햇살 내려오는 대만 청춘, 갬성, 충만한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씬이라고 할수 있는 이비 내리는 씬은요. 남주가 여주한대화하는 중요 모먼트인데요. 너무 충격적으로 가슴이 깊이 남아 준비해봤습니다. 음... <웃음> 어좀 비오는 날 찍어보려고 한참 기다렸는데 헤이 카카오가 이러더라고요 헤이 카카오 경주에 비 언제 오는지 알려줘 현재 경주시는 비가 오지 않아요 이후 비 소식은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경주는 비가 안옵니다 밤새 비가 왔다길래 너무 기뻐가지고 급하게 뛰어 나갔는데 지금 아침 9시거든요 밤새 내리고 비가 멈췄어요 <웃음>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어? 안 도와줘 가뭄이야 완전 비율 좀 받았더니 지금 줄줄 흐르고 있거든요 어, 말리고 올게요 네, 밤새 비가 왔다는 소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 띵띵 부어있는데도 비 맞는 씬을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스노우 필터를 껴놓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 카자연 님은 고등학생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서 눈썹만 그리고 쌩얼로 촬영 임하셨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드라마 촬영할 때는 스노우 필터를 씌우지 않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뿌옇지 않잖아요 네, 어쩜 그렇게 완벽한 연기력과 완벽한 피부 연출까지 소화해내시는지 정말 카자연님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구마 없는 성격과 연기력 올레 여즈 여주. 여주 하나만 바라봅니다 찝쩍거리는 다른 장애물 따위 없어요 외양족 내양족 장난 진지 순수 다 들어가 있고요 아유 고구마 고구마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고구마라 그러잖아 쯧, 인생 못 살아 뭐쓰아라가면 못 피곤해서 못 살아 5번 ost 작살남 ost 가요 그냥 미쳤어요 더 설명 안 할게요 누가야제 저 요즘 라스트 댄스 들으면서 타이 슬립하느라 일상생활이 안돼요 헤이 카카오! 우바이 라스트 댄스 틀어줘! 응? 음? 뭐야 이거 누나 엄청 부르던 거 아니야? 집에서? <웃음> <웃음> 저거 저거 누나가 하도 불러대가지고 영화에서 나온 노래인 줄 알았네 <웃음> 추가된 여섯 번째 요하 넷플릭스 종목 넷플릭스 종목 이 드라마는 왓챠든 넷플릭스든 무조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봐야 합니다 아니 여기서 추천을 해줘야 넷플이나 왓챠에서 보고 아이고 이 드라마는 모셔가야겠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드라마는 대만 인싸들이 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니요 저 타임슬립해서 미래에서 왔고요 왓챠든 넷플스든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셔야 한다고요 아니요 논리는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보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견니를 보고 오신 후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상견니에 대해 모르는 사실 20가지에 대해 준비해 왔어요. 제가 직접 번역한 거라 오역 및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잘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견니의 작가는 두 명입니다.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회를 같이 썼고 두 분의 내용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어느 작가가 어떤 부분을 썼는지 전혀 몰라요. 대만에서는 1911년 건국연도를 기준으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에서는 87년도가 사실은 87 더하기 1911 해서 1998년 S인 일기라는 거죠. 초식립정 아이니를 찍은 제작진들이라서 그런지 증지규 왕스가 카메오로 나옵니다. 초식립정 아이니에서는 시간만이 같이 출연한 전작이 있습니다. 증지규 언니는 사기꾼 전쟁의 역할로 나왔는데요한균이에서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죠? 작가는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꿈에서 연인이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가 죽은 남친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매번 이야기가 다른 시간 차원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Someday or One Day라는 노래는 한국 출생 대만 국적을 가지신 학교인 손성희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오바이님의 라이스트댄스 노래는 타이틀곡이 아니고 카세트 A 비면 중에 비면의 첫 번째 곡입니다. 두여주들의 상반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카세트 테이프 A 비면의 상징과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시나리오 작가 두 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시공간 초월이나 서령의 본질이 아닌 청소년의 정체성입니다. 5분 등장한 왕추현슝의 단편 이야기 기억하시죠? 저도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찍은 영상이 있죠? 사회문제로 도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점이 제가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보시는 김에 여러분들도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주세요웡취안시영의 <목소리> 배경을 설명하는 5분 서사에 나오는 OST는 용파우로 2006년 퀴어 영화인 영원한 여름에서 사용되었던 곡입니다 <목소리> 천위루는눈깔에 점이 없고 광유에는눈깔에 <목소리> 점이 있습니다 전 원래 없어요 둘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동생은 전자기기를 다루게 하고 처일루는 핸드폰도 없습니다. 작가들은 가족관계가 처일루의 친구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윌루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친구들이 자기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을 떠나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개쌍 마이웨이 대로 살아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강기봉 작가는 네이밍을 잘 못해서 배역들의 이름을 모두 친구들에게서 따왔다고 합니다. 왕치한셩은 초딩 친구, 모진주는 중딩 친구, 리즈웨이와 천일루는 고딩 친구, 아니, <웃음> 주인공들 이름을 다 친구들한테 따오면 친구들 기분 아주 묘하겠어요. 저도 제 친구가 드라마 작가가 돼서 이름 써주면 좋겠네요. 그에 반해 린슘웨이 작가는 해음현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해음현상이란 쓰를 말하면 쓰가 바로 떠오르는 것으로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가 바로 연상되는 것입니다 소식립정아이니의 충사오씨와 충사오씨 엄마 조추홍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두 분을 보면 누구손에서 나온 이름인지 알수 있다고 하네요 남주는 대학 첫 미팅을 K바베큐집에서 합니다. 저도 이거 새내기 때있던 과잠이에요. 고깃집 이름은 청담동 포차. 우리가 양꼬치 먹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가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어색해요. <놀람> 슈가만 배우 노래 잘하고요. 본인도 본인 입술이 예쁜 걸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때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놀람>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서 벗고 왔어. 여름에 긴팔 입고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남준 가방에 적혀있는 낙서를 잘 보시면 슈와이거 sure 슈워가 sure 아니고 슈거 슈워 sure 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오빠는 나가 아니고 선배는 나 인거죠. 리드웨이 멍청해. 우바야드 라스트 댄스 노래의 임시로 눈을 감았다 는 가사에 맞춰 주인공들이 눈을 가리고 오... 콘서트 구경을 합니다. 중국에서 방영할 당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결말이 관계자에 의해서 돈 주고 유출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판과 대만판이 다릅니다. 대신 제작진과 배우들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재촬영을 했다 하니 따로 만들어진 에필로그 영상을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린 결말보다는 닫힌 결말이 좋더라고요. 왕추현성 옷 입는 것이 왠지 어린 남자아이 같습니다. 절대 동성애자가 다 그렇단 것은 아니지만 왕추현성은 특히 더 세심하게 행동합니다. 왕추현성의 첫 등장 모습은 그가 동성애자임을 암시하는 디테일을 곧바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는 갤럭시 노트 5를 씁니다. 저도 갤럭시 노트를 씁니다. 여주가 사용하는 VR 기계도 성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멜론에 중국어 노래 없잖아요? 상견니 ost는 멜론에 있다고요. 당장 찾아 들으세요. 1일 <목소리> 10소일전쇼할수 있다니깐요. 시베구님, <목소리> 드라마 끝나고 펑펑 웁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시베구님, 저랑 동갑이에요. <목소리> 한국 밴드를 좋아합니다. 맞겠지? 인스타에 한국어도 간간히 적혀있고 인스타 스토리로 해태태상견니 과몰입 덕후 인증 이벤트까지 했다는데요 전 늦게 봐서 이차로도 참여합니다 저도 캡처해서 끼워주세요 여기까지 상년이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몇 가지 사실들을 대해 준비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다시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네, 저는 상견니를 2월부터 존버를 했는데요. 사실 상견니가 대만에서 방영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 한국에서도 꼭 방영을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제가 그냥 공부하고 제 삶에 바빴던 동안 한국에서 저 모르게, 저 모르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5월 말에 알았어요. 딱 끝날 때쯤에 제가 알게 된 거죠. 치면서 안되겠어 나 넷플릭스 존버 못하겠어 하면서 네이버에서 1회당 1650원에 전 회차를 결제해서 상견리를 감상했습니다 배우분들도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을 있으니깐요 넷플릭스 존버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네이버 시리즈 원에서 결제를 해주시던가 지금 위라이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100원에 아마 전 작품 무료로 감상을 할수 있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네그 방법으로 봐주시던가 한국에서 한번더 방영하기를 기다려 보시던가 아니면 넷플릭스 존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온을 사용하시면 요 배속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사실 넷플릭스에는 배속 기능이 없잖아요 저는 2배속으로 두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싶었던 장면 다시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상견니를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상견니 리뷰 영상입니다 아 배운 변태가 되는 것이 꿈인데 제가 시국 때문에 중국에 못 가게 된다면 대만으로 워홀을 가도 될까요? 대만 분들이 환영해 주실까요? 이 화야 보고 있니? 그럼 배우분들이랑 악수라도 할수 있을까요? <웃음> 나 진짜 그럴 수 있으면 자만 자고 중국어 공부만 맨날 할수 있을 것 같아 빈틈없이 사사를 오가는 이런 훌륭한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제작진과 배우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저 또한 정성을 들여 리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2년만에 염색도 하고 모습도 바꿔가면서 빈틈없이 영상을 꾸려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회사에게 매우 매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